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을 1년 동안 맡겼을 때연 5% 이상 되지 않는다고 라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금리 상품의 경우 대체로 은행 예금을 많이 찾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원금 보장이 되면서 은행 예금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을까라는 문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금 보장이 되면서 1년에 5% 내지 한 8%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목돈 1억 원이 있다. 물론 목돈 꼭 1억 원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어쨌든 목돈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유 기간별,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있더라도 이것이 1년 동안 여유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세자금을 받았으면 2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이죠. 그래서 여유기간별로 내가 원금보장 플러스 연 5% 내지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안다면 선택지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 같은 금융상품을 한 다섯 개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금융상품들은 2023년부터 도입 예정으로 있죠. 금융투자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물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되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금 모장 연 5%에서 8%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 우선 세 가지를 기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점이죠. 언제냐라는 거죠. 예컨대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연 5%는 대단히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자였죠. 그런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이 이야기를 듣느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원금을 까먹지 않는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여유가 있느냐 이 여유기간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요, 지금 방송하는 것 바로 2022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23년 초까지는 유용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안전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만기에 원금 보장이 되고 플러스 수익 또는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그런 상품들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여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 언제까지 여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 한 1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여유기간에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면서 연 5%에서 한 8% 정도 되는 금융상품 5개 정도를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은행예금입니다. 제2금융을 포함하죠. 자, 은행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고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자, 이것은 너무 단순하니까 바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나오고 있는 확정금리형 고금리 저축성 보험들이 있습니다. 5%가 넘는 것들, 6% 가까운 것들. 자, 확정금리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자, 금리 연동입니다. 변액보험 아닙니다. 자, 이 같은 확정금리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은 원금 보장이 됩니다. 만기에,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조기 해약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다. 예컨데 5년짜리에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조기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챙길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유지할 때 원금 플러스 이자가 보장된다고 라 하는 측면에서는 학정금리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 당연히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또한 학정금리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은 5천만 원 1인당 범위 내에서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는 상품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세번째 가면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자 채권 투자,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좀 하시고 조금 필요하시면 자 일반적으로 채권은 국가나 정부나 또 지방단체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들이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업 등등. 그 다음에 투자적격 우량회사체와 죠 크게 보면 채권은 국공채 시장이 있고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시장이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 가운데에서도 이회사채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18등급, 18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은 투자적격 우량회사채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트리플 B죠. BBB 이상 되는 등급. 자, 그 채권 투자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보다 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자산이라는 기준에서는 국공채나 또는 투자 적격 우량 회사채 BBB 이상 터지 트리플 B, B 이상을 투자하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같은 채권들도 당연히 만기가 되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예데뭐 정부채권이라든지 공공기관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이 당연히 보장이 되고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채권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채권의 메리트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서득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를 채웠을 때 기준입니다. 만기 이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또한 이 같은 채권 투자는 채권 종류별로, 예, 근데 뭐 국공채만 하더라도 종류가 많습니다. 채권 종류별로 매매 차익이 분리가세가될 수도 있다.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채권 투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투자기 때문에 그점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품으로 가면요. 원금보장 파생결합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자, 파생결합은 어떤 뜻일까? 이것도 한번 별도로 공부해 보시고 상품은 지금 자막에 나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ELB, DLB 자, 이런 종류의 상품들은 아마 은행이나 정권 회사에서 권유를 가끔씩 받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ELB, DLB 자막에 나가는 여기에서 기초자산이라고 가끔 말씀을 드렸을 건데 어떤 기초자산을 파생을 시키냐라고 할때 제일 끝에 ELB, DLB에서 B가 나오죠. 이게 B가 본드 채권입니다. 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결합한 파생결합상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투자 상품들의 속성은 기초자산인 채권, 채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3번, 세 번째, 채권형 상품하고 기본적으로는 속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도 원금 보장이 됩니다. 발행사에서 원금 보장이 됩니다. 대체로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많이 하죠. 발행사에서 원금 보장, 즉 증권회사, 그 발행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이 된다. 그렇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사 파산 위험만 없으면 오케이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ELB, DLB는 만기가 1년, 3년 정도 되고 6개월마다 조기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맞으면.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갈 때 원금 보장 플러스 기초자산적 채권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앞서도 다른 상품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기 이전에 조기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 원금보장 파생결합 상품 가운데서도 ELS는 많이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 보았죠. DL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ELS, DLS는 기본적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데 가끔씩 자막에 있는 것처럼 100% 원금보장형 이 나옵니다. 자, 100% 원금보장형입니다. 80%, 90%는 원금보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본 보존 추구형이라고 하죠. 자, 원금 보장형은 100% 원금 보장형 ELS, DLS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원금 보장이니까 일단 안전 자산이겠죠. 발행사에서 원금을 보장하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발행사에 파산 위험만 없으면 오케이 된다. 라는 건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ELB, DLB하고 비슷합니다. 100% 원금 보장형인 경우 ELS, DLS도 만기는 한 1년에서 3년,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어떤 조건에 맞으면 조기 상환되고, 원금이 보장되면서 만기까지 유지될 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익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기 이제는 조기 해약하면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목돈이 여유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여유가 있고 또 3년 동안 여유가 있고 5년, 10년 동안 여유가 있는 여유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가진 목돈의 여유기간별로 따져볼 때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 자, 이것은 금융상품별 만기 앞서 쭉 열거해 드렸던 금융상품별 만기에 대한 속성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은행예금은 제2금융 포함, 은행예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2년짜리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확정금리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은 3년 만기, 5년 만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채권투자는 기본적으로는 각 채권별 만기가 있죠. 각 채권별 잔여 만기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까지 운용이 되는 거죠. 물론 만기 이전에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팔수 있다. 주식처럼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고 그때는 파는 거래하는 시점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채권의 매듭 때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자네 번째 원금 보장 파생 결합 상품. 같은 경우 앞서 우리가 ELB, DLB, 그 다음에 100% 원금 보장이 되는 ELS, DLS 같은 경우 만기가 1년에서 3년 되니까 기본적으로 만기는 3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6개월마다 자동 상환 가능하다. 또 만기 이전에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이 정도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결론을 낼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의 여유 기간에 따라서 앞서 쭉 열거해드린, 목돈 1억은 있다고 하면, 열거해드린 금융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적합할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예, 근데 1억이 한 1년 정도만 여유가 있어 하면, 은행 예금만 하십시오. 예, 그것이 정답이겠죠. 두 번째,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채권형 상품도 괜찮다. 이것은 아마 은행 예금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 채권형 상품들은 각 채권별 만기, 잔존기간까지가 만기입니다. 만기를 추구할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팔 수도 있지만 만기 이전에 판다고 할때 어, 그때 채권 가격이 괜찮다. 즉 원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면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형 상품은 한 2년 정도 여유기간에 있을 때 괜찮다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3년이다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 상품 ELS, DLS 100% 원금보장형, 그 다음에 ELB, DLB 같은 것들은 한 3년 정도 여유돈이라면 선택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여유돈이라면 확정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다. 왜냐하면 3년, 5년, 대체로 5년짜리 만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1년, 2년, 3년, 5년 자 이렇게 열거해 드린 것은 원금보장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특히 2년을 넘었을 때부터는 지금 예컨대 뭐 2022년 올해 주식 시장 좋지 않았고 내년에도 어찌 될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경제는 순환한다고 치면 조금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주식 경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열거되는 상품보다는 더 높은 기대 수익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금 열거해드린 상품들과 주식형 상품들을 할수 있다면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 가지 참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린 열거해 드린 원금 보장 플러스 이자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 발생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주민세 포함 다 과세되는 상품들입니다. 물론 채권에 따라서 채권 투자의 경우는 채권 종류별로 매매 차익이 분리 과세 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약 나에게 목돈 1억 원이 있다면, 목돈이 있다면 이 목돈이 언제까지 여유 있는 돈이냐에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 금융상품 픽 다섯 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총에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인에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